이 조합이면은 어떤 캐를 할까? 아이 조합을 뭘로 캐일까? 봉봉 나쁘지 않거든요. 봉봉 나쁘지 않은데 카우보이가 좀 변수다. 미안해. 제가 가있습니다 만류 만류봉봉 가자. 자, 3판자에 하나 있는데 용병만 아니길 빈다. 닭이야, 용병만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 아, 역시나, 역시야 아, 이걸 쫓아야 해. 아, 쫓아도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직 쓰고요. 안 돼. 내리고? 아, 안 내리네요. 이러면 은노려봐도 되는 건가? 아, 모르겠어. 공봉으로 용병을 쫓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음,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용병이가, 음, 더 바보였던 것 같아. 아, 색정 만 게임이라도. 지컬로 씹을 수 있긴 해. 앞에 어, 지컬 하나만 있으면 다 풀어본 것 같아. 자 일단은 이 친구들이 구출을 안 하기 때문에. 왜가 안 돼? 아, 왜가 안 돼? 너는 왜 구출들 와? 뭐지 이거? 나 죽은 죽는데 그거? 아, 안 죽네.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아데 없잖아 이제. 이쪽으로 할 거잖아. 오얌찐데 근데 만류 있거든요 카우보이는 조심하세요 아이씨 꺼져 꺼져 그대같은 적들이야 그대. 뭐야 이거는 일로와나? 일로와나? 사보이가내 영림을 건드렸다 재수가 저기 있거든요. 존재감 폭탄 건데. 이러면은 도망갈 거야. 새끼야 꺼져. 아, 야왜왜터뜨렸어왜터뜨렸어 그, 이 아무리 욕심이 그렇게 해도 터뜨리면안 되는 거야. 방금 거는 욕심을 욕심을 왜 부렸어? 방금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욕심 욕심을 왜 부려? 욕, 욕심을 왜 부려? 요, 욕심을 왜 부려? 미친놈아. 방금 건터트리면안 됐었지. 그냥 미친, 그냥 정, 야, 욕심이 그냥 정신을 지배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야, 아니. 파아! 아무리 봐도 내 판단이 이해가 안됐어어 방금. 뭐야, 그거는 꺼아 그래도 뭐 이겼죠. 여호호호 여호호호 어, 어떻게 이할 건데? 아 에스 네명잘 보면 어떻게 할 건데? 모노쿠마맨이 여호호호 해줄 건데 그냥 역시 모노쿠마맨 겁나 강해요. 어. 역시 인생은 결전이야, 얘들아 사인표 음? 해가지고 해도 모노쿠마맨 앞에서는 모두가 평정하지. 뇨호호호호 안돼 안돼 넣 근데 이거 그거 있나? 어? 와 이거 안맞아 개구멍이 있나? 뇨호호호호 뇨호호호호호 하하 지진 50분이니까 한판더 가네? 오케이 한판더 갑시다 아유 점수 감사합니다 사임파 아 이거는 이제 별점 가게에 별점 주는 거 마냥 어, 별점 4개 딱어주는 거지 좋아요 좋아요와 리뷰 부탁드려요 리뷰 남겼습니다 리뷰 이벤트 있나? 아 리뷰 이벤트로 별쌤이좀 좋구나 음 좋네 2집 잘하네 이제 단골 좀 되겠는데요